당신, 에리님이라고 했던가요? 감사를 표하죠. 당신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저수진님에게 현재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리, 당신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알아낸 것들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저수진님, 당신이 지금 있는 그곳은 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다. 꿈이라고? 지금... 네. 하지만 일반적인 꿈은 아니죠. 당신의 마지막 기억은 무엇이었나요? 그 섬에서 깨어나기 전의 기억 말입니다. 섬의 주인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힘을 모았어. 그러다가 몸 안에 마스테마라는 게 날뛰어서 가슴 속이 터질듯이 아파졌고 결국 쓰러졌어. 거기까지가... 현실의 당신이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당신은 한번 죽었습니다. 뭐? 내가 죽었다고? 네. 체내의 마스테마가 폭주하여 당신의 심장을 압박했고 결국 심장은 그 기능을 잃고 말았죠. 심장이 멈춘 당신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리애니메이터 오리진 혹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어, 그거... 내가 가지고 다니던 그 기계장치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 장치는 본래 기계왕이라고 불리는 고위급 차원종의 유산. 장시간 그것과 접촉한 인간은 보통의 인간과는 다른 특이한 형질을 가지게 되죠. 덕분에 심장이 정지한 이후에도 약간의 시간 동안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심장을 기계심장으로 교체한 덕분에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기계... 심장... 나한테 그런 게 이식됐다고? 뭔가 좀 기분이 묘한데... 그거 비싼 건가? 무겁진 않나? 아니, 그보다도... 그럼 뭐야? 나 아직 살아있는 거야? 하지만 리애니메이터 오리진이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준건 아닙니다. 그 장치의 목적은 소지하고 있는 인간을 생존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것이죠. 저수진님의 경우... 리애니메이터 오리진은 분명히 저수진님을 생존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려 하고 있죠 지금의 혼수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려 한다는 뜻입니다 아, 아니 잠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게그 기계 심장 때문이란 거야? 그 기계 덩어리가 날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리애니메이터 오리진은 당신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을 이상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의식 없이 꿈만 꾸고 있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리애니메이터 오리진의 영향력을 떨쳐내야 합니다. 정확히는 그 영향력이 실체화된 나노 로봇을 파괴해야 하죠. 나노 로봇? 편의상 로봇이라 부르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형태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유기체의 형태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로봇은 당신의 몸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암약하고 있습니다 저수진님 그러니 만일 당신이 그 끝나지 않는 꿈속에서 깨어나고 싶다면 그 나노 로봇을 찾아내서 파괴해야 합니다 조사는 자... 뭐야 그게 복잡하게 고마워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로봇을 찾아서 없애면 이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지? 이론상으론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나노로봇이 심장의 대체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제거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기계 심장의 이식이 완료된 지금이라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 로봇의 존재가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래, 그럼 그 로봇은 어디서 찾으면 되는데? 저도 아직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수색을 해야 하니까요 좋아 그럼 할 일은 정해졌네 그 로봇을 찾아서 파괴하기로 하자 이 섬을 샅샅이 뒤져서 말이야 네 저도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근데 너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모든 것은 주인님의 뜻입니다 본래 그분은 인간에 관심이 많으신 분 특히 당신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더군요 주인님께서 클로저도 아닌 인간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 아무래도 당신의 이프 가운데에는 그분을 매료시킬 만한 뭔가가 있는 모양이군요. 나의 이프? 뭔 소리라 그게? <웃음> 혼잣말이었으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쨌든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지속되고 있는 몽환은 몽환의 주인인 주인님이 엄정히 다스려야 할 오류라고 할수 있으니 그러한 명분으로 이번 일에 주인님이 개입하시게 된 것입니다 에휴,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네 아무튼 도와주겠다니 고마워 하지만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뭔가요 저수지님? 어째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옷 찢어지면 말해 수선엔 자신 있거든 만나서 반가워 난알아라고해 실감은 잘안 나지만 아무튼 이게 꿈이라고 치자 그게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예리하시군요, 저수진님. 물론 이곳은 당신의 꿈. 따라서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죽은 자들이 나타나는 데에도 이유가 있겠죠. 다만 저로서는 아직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없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어쨌든 그 나노로봇이란 걸 없애면 이 꿈에서 깨어날 수 있던 거지? 좋아. 그럼 얼른 그 녀석을 쓰러뜨리겠어! 좋습니다. 저희 주인님도 당신을 꿈에서 깨어나게 하라고 지시하셨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나노로봇은 일반적인 차원종보다 강할 겁니다. 나노로봇이 전개한 청력장 때문에 직접 도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차원종보다 세다면... 내가 쓰러뜨릴 수 없겠는데? 짠, 걱정 마세요. 당신의 친구이자 미래의 가족인 제가 있잖아요. <웃음> 미래의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 좀 부탁할게. 나 대신 그 나노로봇을 쓰러뜨려줘. 에리라. 애... <웃음> 만나서 반가워. 나 더들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네. 하, 알아요. 대단해. 창고에 가보니까 빵도 잔뜩 있고 우유도 평소 먹던 것보다 맛있었어 자 빵이랑 우유를 가져왔으니까 다들 먹자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좀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거든 그렇구나 그럼 이야기 끝나면 먹으러 와난 도원 할아버지한테 가 있을게 이게 꿈이라는 건저 알아도 결국엔 가짜라는 거겠지 할아버지도 가짜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미련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가짜니까요 그래 그럼 서둘러 작전을 시작하기로 하죠 나노로봇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노이즈를 흘려보내겠습니다 아울러 청력장 때문에 제가 직접 개입하는 건 어렵지만 제 인형들이라면 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 같군요 제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반발력이 덜할 겁니다 곧 그쪽에 인형들을 보내기로 하죠 어느 정도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죠 고마워요 일단은 출동해 주시죠 제가 비둘기를 통해 서포터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나가도 괜찮겠죠? 저수지? 응. 아 그, 그야 물론이지 얼른 이 이상한 꿈에서 깨어나자 그렇게 하죠 저수지 가는 거야? 다음에 또봐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황냉온 섬이었는데, 갑자기 대도시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이분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들은 제가 준비한 인형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저수진님의 뒤틀린 몽환을 탐색할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일대의 모습이 변모한 건 제가 저수진님의 꿈에 노이즈를 삽입한 영향입니다. 몽환이 구축하고자 하는 환경을 비틀어서 숨어있는 나노로봇을 자극시키기 위함이죠. 오... 그렇군요. 이 인형들에는 모델이 있나요? 꽤 특징적인 모습인데... 그들은 검은양팀이라는 클로저팀의 멤버들입니다. 정의롭고 올곧은 클로저들이죠. 제게 깊은 인상을 주신 분들이기에 이렇게 모습을 빌려서 인형을 만든 겁니다. 참고로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강남의 모습도 저들이 한때 담당했던 작전구역의 모습을 본뜬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그분들의 팬인 거군요. 팬? <웃음>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클로저의 팬을 자처하는 건 백장님뿐인 줄 알았는데 그쵸? 저도 어느 틈엔가 비슷한 마음을 가지게 된것 같군요. 그건 그렇고, 이번엔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당신, 대체 누구죠? 저 말인가요? 저는 엘리에요 저수지의 친구고, 미래에는 가족이 될 예정이죠. 대답이 되질 않는군요. 이곳에 나타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수진님의 기억에서 기반된 존재 오직 당신만이 거기서 벗어난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개입한 존재죠 한마디로 당신은 지금 타인의 꿈에 들어와 있는 불청객인 셈입니다 몽환의 주인도 아니면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니 게다가 저수진님도 당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더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죠. 어째서 저수지 앞에서 곧바로 물어보지 않은 건가요? 대답 여하에 따라선 전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웃음> 이제 알겠네요. 제가 만일 위험인물이라면 여기 있는 인형들로 절 공격하실 생각이군요. 눈치채셨다면 속이지 말고 답해주십시오. 당신... <웃음> 오히려... 제가 더 궁금하네요 저는 대체... 누구일까요? 장난치지 말고 분명히 답하세요 그러죠 그 대신 저수지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저는 에리. 악마와 합체한 인간이에요 악마와 합체? 그건 무슨 의미죠? 18년 전 클로저였던 저는 모종의 이유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제 앞에 물방울 모양의 차원종이 나타났죠 그 차원종은 자기를 악마라고 말했고요 저는 그 악마와 합체한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어떻게 된 거죠? 목숨은 건졌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죠 지금의 저수지와 마찬가지로제 몸은 계속 혼수상태에 빠져있었고 제 의식은 오직 제 꿈속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제 앞에 토끼가 나타났어요. 토끼? 어찌나 놀랐는지... 저는 그 토끼를 쫓아갔죠. 그러다가 어느 구멍 속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 섬에 와있었어요. 제 앞에 저수지의 모습이 보였고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군요. 차원종과 합체한 데다가 계속해서 몽환의 영역에 갇혀있던 존재라니 당신에 관한 건저수진님뿐만이 아니라 백장님께도 보고해야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죠 그럼 이제 슬슬 움직여도 될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부디 섣부른 행동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의 저는 오직 저수지를 위한 행동만 하고 있으니까 <웃음> 18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드디어 제가 혼자가 아니게 됐다고요 반드시 지켜내고 말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이 되고 말 거예요 그말 믿어보기로 하죠 그럼 인형들과 함께 움직여 주십시오 세 수지에게 사정은 늘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워요 저는 희망이라고 해요 새로운 얼굴이 늘었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엘이라고 해요 <웃음> 정말 몸이 가볍네요 쉬고 계세요 저는 좀더 돌아다니고 올테니까 네 그러시죠 저 수지 혹시 이분도 <웃음> 그래 희망오빠도 마찬가지야 아라와 마찬가지로 섬에서 빠져나왔지만 결국 병이 심해서 바깥에 함부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있어. 대체 어째서? 그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비둘기에서 소리가? 아, 넌 누구야? 처음 뵙겠어요. 저는 마그라! 몽환세계의 주민이자 백장님의 으뜸가는 신복이죠. 너는... 도그라와는 다른 애인 거야? 이름도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무슨 실례되는 말씀을! 저는 그런 못난 언니와는 전혀 달라요. 제가 더 유능하고, 귀엽고, 활기차다고요 뭐라는 거야? 똑같이 수상한데... 으 너무하세요. 그보다도 이유를 알면 가르쳐줘. 왜 죽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 잘 물어보셨어요. 저는 언니보다 인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살아 돌아온 저 사람들은 한마디로 족쇄예요 족쇄라고? 저 사람들은 저수진님의 의식 속에 잠겨있던 죄책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수진님은 섬을 나가고 바깥 세상에 대해 알게 됐어요 자유를 얻은 거죠 동시에 저수진님의 무의식은 죄책감을 가지게 됐어요 나 혼자만 이 자유를 누려도 되는 건가? 라고요. 저수진님을 꿈속에 붙들고 싶어하는 로봇이 그 죄책감을 이용한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눈앞에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버리지 못하게 만든 거죠. 꿈속에 나타난 차원종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저수진님이 탐색을 계속하면 할수록 저들의 숫자는 늘어날 거예요. <웃음> 어때요? 저의 분석이! 인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죠?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직인 것 같네요 그런 걸 본인 앞에서 정나라하게 이야기한 시점에서 말이에요 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전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을 뿐인데 어쩔 수 없네요 정말 괜찮아, 에리 어렴풋하게 짐작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탐색을 할까요? 아, 그야 물론이지!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난이 꿈에서 깨어날 거야 다시 한번 이섬 바깥으로 나가겠어 좋네요 그 가고. 그럼 제가 준비한 인형도 그쪽으로 보낼게요 에리님 제 인형들과 함께 탐색을 진행해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저수지? 응 그야 물론이지 그런 옆에 계신 분들이 달라졌네요. 그들은 늑대개팀이라는 클로저팀의 멤버들이에요. 절망적인 처지 속에서도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는 정말 멋진 클로저들이에요. 전 그들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 대신 움직일 인형으로 그들의 모습을 흉내낸 거예요. 그렇군요. 당신은 그 늑대개팀의 팬인 거군요. 오, 아, 팬... 마, 맞아요! 저는 그들의 팬이에요! 그랬었군요! <웃음> 저는 그들의 팬이었어요! 당신에게 응원을 받는 그 클로저들이 부럽네요. 에이, 에린 님도 클로저잖아요. 언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에린 님도 원래 클로저였다고요.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차원종이랑 합체해서 살아나셨다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인간인 내가 차원종이랑 합체한 걸까요? 아니면, 사실 나는 차원종이고, 인간의 몸을 가로챈 것일까요? 어, 어 아... 그렇게 물어보시니 저도 헷갈리네요. 그러고보면, 에리님에 대한 이야기 들은 백장님도 그러셨어요. 당신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건, 자기가 누구인지 규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어? 그런 말씀을요? 일리가 있는 말이군요. 그 백장님이라는 분, 대단히 지혜로운 분 같네요? 맞아요! 그분은 정말 지혜롭고 유쾌한 분이세요! 그분, 혹시 제가 어째서 저수지의 꿈에 들어오게 됐는지 아실까요? 음... 그게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긴 했는데... 곧 알게 될 거란 말씀만 하시고 마셨어요! 그래요... 곧 알게 될 거란 거군요. 그럼 그 말을 믿고 당분간은 얌전히 수색에 전념하기로 하죠. 네? 부탁드릴게요! 이 u 에리 다녀왔구나? 도그라랑 마그라한테서 들었어 네가 누군지 예상대로야 너 이상한 녀석이었구나? <웃음> 그런가요? 그래! 너 악마랑 합체했다면서? 그 후유증으로 계속 꿈만 꾸게 됐고 말이야 악마라는 거 결국 차원종을 말하는 거잖아 차원종과 합체를 하다니 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러게 말이에요 <웃음> 야 남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 네 이야기잖아! 악마랑 합체한 이후 사실상 주에리라는 인간의 인격은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애매해요 주에리로서의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은 옅어진 상태랄까? 아휴... 역시 이상한 애라니까 아휴... 나도 남말할 처지는 아니긴 하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꿈을 꾸고 있는 건 나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이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곤란한 일이 있으면 말해요 제가 해결해줄 테니까 오래전에 죽었던 친구가 있어 가을이라고 옛날에 내 친구였던 아이야 걔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서 날 보고 인사했어 알아하고도 친구가 됐고 할아버지도 알아도 그리고 희망오빠까지 다들 의기투합해서 저녁 식사를 먹기로 했어 난... 도망쳤고... 이상해...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래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어서... 이 꿈에서 깨어나려는 게 아닌가요? 그래... 맞아... 정말 짜증나... 이런 식으로 날 꿈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다니... 정말... 짜증나... 자꾸 이러면... 기대를 해버릴 수밖에 없잖아! 다음엔 누가 돌아올지... 기대를 해버린단 말이야! 조사는 잘 돼가고 있어? 나도 알아. 할아버지는 알아. 다른 모두가 가짜라는 것쯤은. 하지만 가짜라고 해도 다들 저렇게 배불리 먹고 행복해하고 있어. 이러면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 다음엔 누가 돌아올지. 그 사람도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게 될지 아, 혹시 특별히 돌아오길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웃음> 한명 있어 나 말이야 예전에 오빠가 있었어 그건 할아버님이 이야기하던 강이라는 이름의 오빠 말인가요? 응그 음, 오빠야 오빠는 나한테 잘해줬어 늘날 지켜줬고 하루는 내가 차원종한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오빠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나서줬어 난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오빠는 한쪽 눈을 크게 다친 뒤였어 그 뒤로 시름시름 앓다가 오빠는 떠나가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군요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 말하지도 않으려고 했고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 마그라가 그랬죠 차원종을 없애다 보면 죽은 사람들이 더 돌아올 거라고 계속해서 차원종을 없앨게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말이야 정말 오빠까지 돌아와 버린다면 나는 이 섬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런 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해요 그보다도 기둘기에 통신이 들어왔어요. 도그라 혹은 마그라일테죠.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요. 음. 그러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 잘 들리십니까? 도그라입니다. 옆에 마그라도 있어요! 탐색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까지 탐색을 하는데도 꼬리가 안 잡히다니! 우리가 찾는 로봇은 정말 교묘한 녀석인가봐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수색해야 할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곧 상대의 꼬리를 밟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노로봇이 숨어있는 곳은 이제 특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이즈를 삽입하기로 하죠. 이제 녀석도 못 참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 어떻게 할까요, 저수지? 수색을 해서 로봇을 끄집어내면 되는 걸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에리님? 저수지님이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는데요? 저들의 말이 맞나요, 저수지? 응, 음, 맞아. 난 어서 이 짜증나는 꿈에서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녀석을 찾아서 없애줘! 네, 그렇게 할게요. 나의 친구 저수지. 당신을 위해 최선의 일을 다할게요. 마그라가 준비한 인형들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어떠세요? 그들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군요 어른 두명과 아이들 세명으로 구성된 집단이네요 이들도 클로저인가요? 네, 그들은 사냥토지기 팀이라는 클로저 팀이죠 사냥토지기 팀은 특이하게도 선생님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중 선생님 쪽이 마음에 들더군요 책임감 있고 어른스러운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학생들 쪽이 좋아요. 순진무구하고 말도 잘 통하니까요. 그렇군요. 선생님이라. 그러고 보면 저한텐 그런 게 없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멋대로인 존재가 되어버렸나 봐요. 제멋대로라곤 해도 지금 이렇게 저수지님을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수지를 도와준다. 그래요. 그게 지금 제 목적이죠. 왜 그러죠, 에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도 슬슬 탐색을 시작하죠. 그래요. 적은 이제 도관에든 취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전진해주십시오.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저수지의 꿈에 들어오기 전에 봤던 토끼로군요 저는 저 토끼를 따라서 이 꿈속에 들어오게 됐었죠 그런데 한 마리가 더 있네요 엄청 크고 흉악하게 생긴 토끼가요 저 녀석입니다 바로 저 녀석이 리애니메이터 영향으로 유입된 나노 로봇이에요 드디어 나타났네요 저 녀석만 처리하면 저수지님은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에리님? 인형들과 함께 저 로봇을 처리해주세요 힘내세요! 응원할게요가늘이 박차고 슛! <놀람> 나요 빵야! <빠냐>. 거셀걸요? <놀람>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죽으면 안 돼요! <웃음> 걱정 마세요. 살짝 긁혔을 뿐이니까. 그래도 조금 피곤한 게 사실이네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도전해도 될까요? 그렇군요. 그러시다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인형들로 저 토끼를 막아볼게요! <웃음> 네. 잘 부탁드릴게요. <웃음> 아! 돌아왔구나! 도그라랑 마그라한테 들었어 그 로봇 찾았다면서? 이제 그 녀석을 처치하는 일만 남았네 그래 처치하기만 하면 이 꿈도 끝나는 거겠지 또이 섬에 돌아와 저 수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수색 중에 발견한 그 로봇 토끼의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뭐, 토끼? 가만, 그러고 보면 널 유인했던 것도 토끼였잖아! 맞아요. 저를 당신의 꿈속에 들어오도록 유도한 게그 토끼였어요. 즉, 저를 이곳으로 부른 건그 토끼라는 뜻이대요. 좀더 정확히는 그 리애니메이터 오리진이란 기계장치가 저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게 아닐까 싶네요 이해가 안 가네 왜그 토끼가 널 부른 거지? 그 토끼의 목적은 당신을 이 꿈속에서 계속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도 그거였죠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웃음> 저수지 하나만 묻죠 오빠 만나보고 싶나요? <웃음> 아, 나... 나는... <웃음> 대답, 들은 걸로 할게요 다녀올게요, 저수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러요 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건데! 당신의 소원을 이어드리려는것 뿐이에요 그래요, 당신의 친구이자 악마답게 옷 찢어지면 말해 수선엔 자신 있거든 아, 아니요, 충분히 쉬셨나요? 이제 싸우실 수 있어요? 네,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토끼는 당신의 인형들이 맡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차 결정타를 먹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에린님이 가세해준다면 우리의 승리는 확실해요.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어요. <놀람> <놀람> 한번 더. 같이. <놀람> 어지럽죠? 아직야더세하게아직더세 응? 응. 응. 비가 어디? 얼디 빨리! 빨리! 빨리! 까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만 물어봐도 될까요? 저수지를 꿈에서 깨우는 거좀 천천히 할 생각은 없나요? <웃음>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주인님께서는 신속히 저수지님을 꿈에서 깨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 메커니즘이 견고해져서 깨어나기 힘들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저희는 백장님의 분부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저수지님을 꿈에서 깨어나게 할 거예요 왜 그러시죠, 에리님? 당신도 거기에 동의하신 줄 알았습니다만. 아, 물론 그랬죠. 하, 그럼 가보기로 할까요? 저 수지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러요. 거슬 거예요. 현란하게 미끄러지면쏠게요 야구. 다 숨으셨나요? 그럼 찾을게요. 고생했대? 야, 스 하도 이사 착공 대리님 보이시나요? 저와 언니의 인형들이 토끼와 교전 중이에요! 얼른 처치해주세요! <웃음> 좋아요 그러죠 그러면... 헉! <웃음> 에리님! 어디를 노리시는 겁니까? 그건 우리 편이잖아요! 이런... 실수했네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제대로 쏠테니까 <웃음> 아, 이번엔 내 인형의 화살이! 에리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죠?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 아나요? 저를 이 꿈속으로 데려온 건저 토끼예요 뭐라고요? 즉, 저 토끼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꿈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를요 에리님! 당신 설마! <웃음> 저 수지가 이 꿈에서 깨어난다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되겠죠 가족도 없는 곳에 혼자 남아서 자기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만 할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질색이에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꿈에서 깨우려는 당신들은 이제 제 적이에요 베리님 제정신인가요? 장난하는 거죠? 그렇죠? 장난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맹독 충전 최대치로 <웃음> 우리 그룹을 따라서 더세 개! 이정도면 됐겠죠 이제 항복하시는 겁니까? 에리님? 어서 항복하세요! 어차피 당신 혼자서 인형들을 전부 상대하는 건 무리였어요! 아니 끝난 건 제쪽이 아니에요. 저 인형들이죠. 이... 이건... 인형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잖아... 인형들에게 제 독이 통할지는 자신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통한 모양이군요. 어설프게 인간처럼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저들은 중독돼서 움직일 수 없어요. 즉, 저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웃음> 나의 소중한 인형들이! 감히 이런 일을 벌이다니 에린님, 각오는 되어 있겠죠? 물론이에요 각오라면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수지를 이 꿈속에 붙들어 놓겠어요 그래서 저수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래요, 저수지의 친구이자 가족, 그리고 악마로서요. 해리님, 우리의 인형을 엉망으로 만들다니! 주고 봐요! 꼭 복수할 테니까!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우리 우릴... 그야, 뻔하죠? 저수지를 계속 이 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는 편이 저수지를 위하는 길이니까요. 당신... 그런 이유로 우릴 방해하는 겁니까? 말했을 텐데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저수지님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요! 얼른 깨워야 한다고요! 저수지님! 당신도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혜리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얘기했잖아! 난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고! 그게 정말 당신의 바람인가요? 실은 다른 걸 바라고 있지 않나요? 그, 그, 그건... 저수지... 당신은 오빠와 만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할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진짜 당신의 소원이잖아요. 누구 맘대로 그런 걸 정하는 건데! 난 딱히 그렇게까지 그런 걸 바란 거... 건... 그리고 당신... 현실에서 이미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바깥 세상은 위험하기만 할 뿐이에요. 당신의 심부름꾼들은 계속해서... 클로저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그들과 함께 하는 한 당신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당신은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편이 안전해요 제게도 이러는 편이 더 좋고요 당신이 꿈에서 깨어난다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몰라요 혼자 이 꿈속에 갇혀서 영원히 눈뜨지 못할지도요 그러니까 저수지 미안하지만 저랑 같이 꿈 속에 남아주세요. 같이 가족이 돼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고요. 너 진심이야? 그런 건날 가두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어요. 당신의 안전과 제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저는 당신을 가두겠어요. 저항하셔도 소용없어요. 이 공간에서 가장 힘이 센건 저니까요. <웃음> 이런 비열한 짓을 하다니 당신을 잘못 봤군요 에리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쪽도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밖에요 인형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인형들로 당신을 쓰러뜨려 드리죠 그래요 저번엔 방심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안될걸요 <웃음> 좋아요 그런지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죠 야 너! 너! <웃음> 난 그래도 네가좀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했어 어쩌면 진짜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짓을 벌이다니 미안해요 저수지 하지만 이건 다 당신을 위해서예요너 제정신이 아니야 잊었나요 저수지 저는 인간과 악마가 합치한 몸 그럼 제가 제정신일 리가 있겠어요? <웃음> 그럼 다녀올게요 가서 도그라와 마그라의 인형들을 얌전히 만들어야죠. 당신도 얌전히 계셔주세요. 저항해도 소용없으니까...